이것도 이것도 본래 없고 저것도 본래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것도 본래 없이 이게 나왔고 예? 저것도 본래 없이 저것이 나왔죠 그래서 부처님이 일단 말문을 여신 게 이것이 있으므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그렇죠? 이렇게 된거야요 반대로 하면 어떻게 돼? 그러니까 제가 말을 잘 못해요. 그것도 반대는 반대인데 제가 말한 개념은 그게 아니고 저것이 없으면 이렇게 되지 않아 그렇죠? 네?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다. 이렇게 되죠. 네? 이제 외웠죠. 네. 네. 그럼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것이 일어나므로 이렇게 일어나므로 저것이 일어나고, 이렇게, 네? 이것이, 멸하면 멸하면 없어지면 말이에요. 멸하면 저것도 멸한다. 이렇게 말문을 여신 거예요. 간단하죠? 그럼 꼭 적으셔야 외워. 그럼 이제 요것하고 요것하고가 하나는 있다 없다라고 표현이 됐고 그렇죠? 네? 하나는 일어난다, 멸한다, 이랬거든. 이걸 이제, 이걸 한문으로 하면은, 차, 차, 유, 고, 피, 유,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문 경전에 나온 걸 그대로 하면은, 차, 유, 고, 피, 유, 차, 무, 고, 피, 무. 예? 그 다음에, 차, 기, 고, 이렇게. 일어날 기자 써서, 차, 기, 고, 피, 기. 그죠? 다 멸고 피멸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야 피멸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있다 없다고 일어난다 멸한다가 개념이 어떻게 틀리느냐 이것만 아시면 되죠 있다 없다 라는 건 동시적인 거야 같이 있는 거 그러니까 공간적인 거예요 네? 여기 저 우리 남자들은 남자 목욕탕 가고 여자들은 여자 목욕탕 가죠? 혹시 바꿔가시는 분 있어? 그런데 남자 목욕탕이 있다는 건 결국 여자 목욕탕이 있기에 남자 목욕탕이 있는 거 아니야. 여자 목욕탕이 없으면 남자 목욕탕이라는 말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동시적인 거야. 이쪽에서 보면 저것 때문에 있는 거고 저쪽에서 보면 이것 때문에 있는 거야 여기가 4층이다. 여기가. 그렇죠? 5층 오층 있으니까 4층 3층 있어요. 4층 아니야. 3층이 없는데 4층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동시적인 거야 이게. 이게 있건 저게 있건 뭐 이게 동시적인 거. 그 다음에 일어난다 멸한다는 건 앞에 거하고 뒤에 거. 다시 말해 시간적인 거예요. 앞에 어떤 게 있으니까 그거에 따라서 뒤에 어떤 것이 일어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공간적인 측면에서 얘기하신 거고 요거는 시간적인 측면에서 얘기하신 거다.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풀어가기 시작을 하고. 그런데 뭐가 중요해요, 지금? 자, 뭐 풀이 어떻게 생겼느냐, 나무가 어떻게, 이것도 중요할지 몰라도 부처님께 제일 중요한 거, 예? 그분에게 제일 중요했던 것은 중생으로서의 괴로움이 제일 중요했던 거야 그렇죠? 지금 풀이 어떻게 생겼냐? 나무가 어떻게 생겼냐? 그게 지금 그렇게 중요해 지금도 인도라는 나라는요 그야말로 종교의 나라예요 저 사람들은 나름대로 사원에 하루 안 가면 못 살아요 우리는 어쩌다가잖아 그렇죠? 그냥 아주 생활이 돼있어 그러니까 제가 돌아다녀본 결론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석가모니 부처님이 인도니까 나오시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도 해봤어요 그 나라는 정신적인 나라 그러니까 히말라야 산맥이라는 게 인도에 있잖아요 네? 거기에 뭐가 묻혀 있는지 조사도 안된것 같아요 아마 제가그 조사할 이유도 없고 왜? 개발을 할 이유가 없잖아 그냥 히말라야는 정신적인 세계로 비롯 제가 저그 네팔에 어느 사원을 갔는데 거기는요. 한쪽엔 원숭이 돌아다니고 예? 한쪽엔 쥐가 돌아다니고 불상이 이렇게 있는데 불상 앞에다 이렇게 철로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그 앞에 뭘 이렇게 받쳐놓으면 은 원숭이란 놈이 손이 뻗는 데는 지가 다 주워 먹고, 그안 뻗는 데는 쥐가 또 주워 먹어, 들어가서. 뭐 쥐는 들어가죠, 원숭이 못 들어가. 뭐 비들기에 뭐에 막뭐 엄청나게 막. 거기 가면 카메라 같은 거 단단히 쥐고 가야 돼. 이, 이 원숭이 녀석이 장난을 해가지고. 이, 이 녀석이 뺏으면 정글로 들어가면 끝이라. 그러니까, 원숭이는 귀여워도 말고, 그냥, 치지도지하고 다녀야지. 괜히 또 귀엽다고 이랬다가는그 동네 원숭이 다 귀여워해줘야 되니까, 아, 큰일 나네. 그래서 내 그, 그 스님이 나이가 많대. 그래서 이 절이 말이야, 너무 좀 복잡하지 않냐. 네? 그냥 뭐, 쥐에 원숭이, 뭐, 뭐, 뭐, 뭐, 뭐 비둘기에 뭐, 정신없거든. 그 자기는 아니래. 그, 그, 더러, 더러운 것도 아니고, 얼마나 좋냐. 이게 이유를 물어봤지. 우리나라 같으면, 그건 말이 안 되죠. 네? 쥐들 끓고, 뭐, 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그분의 얘기가 내 대답할 말을 잊어버려가지고 못했는데, 여러분 혹시 좋은 지혜가 있거든, 저좀 빌려줘. 다음에 가서 내 얘기할게. 그분이 얘기가, 이 세상이 왜 인간의 세상으로 착각을 하느냐, 그런 거야. 네? 이 세상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의 세상이다, 이거야. 그 중에 인간도 살 뿐이다, 이거야. 근데 왜 사람들은 자꾸 착각을 해서 인간의 세상에 쥐가 들어와서 살고 인간의 세상에 원숭이가 들어와서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한다, 이 말이야. 다 같이 살게 돼 있다는 거야. 원숭이가 어때서, 이 말이야. 네? 쥐가 어때서. 우린 다 같이 산다. 뭐 그게 더 아름다운 거 아니냐. 그런데 제가 답변을 못했어. 우리나라처럼 싹 깨끗하게 하고 다 쫓아내버리고 싹 비로 싹 쓸어놓고 사는 것이 그것이 아름답다고 하는, 하려면 는 뭔가 얘기를 해야 될까 이유를. 그 이유가 어디 좋은 이유를 가지신 분 저한테 귀뜸 좀 해주세요. 저는 그, 그걸 못 찾아가지고 대답을 제대로 못했어. 그러냐고 그러고 말았지. 그러니까 부처님 눈에는 요 이것저것이라는 게 전부 다 분별이거든. 그렇죠? 분별인데 분별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분별심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 저뱀 좋아하세요? 뱀? 왜요? 뱀하고 뭐, 뱀에 피해 보신 적 있어요? 근데, 피해도 안 봤는데 왜 그래? 그냥 싫어. 혹시 그러면 뱀 귀여워 하시는 분? 근데 뱀을 싫어 하시는 이유가 구체적으로는 없죠? 그냥 실체. 그거 참 이상하네. 아, 뱀의 피해도 보신 분이 보신 적 없다면서. 그 뱀이 말이야. 잘, 잘 생각해 보세요. 뱀이 진짜 저것이 여러분이나 제 생각처럼 징그럽기만 하느냐 이거야. 네? 징그럽기만 하면은 그, 저, 동남아 가면 말이야. 뱀을 이렇게 뱀하고 가족처럼 사는 게 있어. 네? 그 스리랑카 같은 데 가면 요만한 요 아가씨들이, 뭐, 아가씨도 안, 아니, 어른애들이, 여자애들이 이렇게 탁, 밀어서 완달라, 완달라 이러고 와. 왜? 뱀 빌려줄게. 사진 찍고 일부를달래는 얘기거든. 우리나라 분들이 이렇게 어기적어기적 어기적 이제 화장실을 갔다 오다가 걔가 이걸 내 구렁이 있잖아, 이거. 이걸 들고 완달라, 완달라. 그때서부터 버스로 뛰는 시간은 가히, 이건 막, 예? 올림픽 나가도 막, 그렇게 힘없다는 분들이. 그럼 이제 내가 가서 미안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한 1, 2불 주고 이제 이렇게 풀다 끌어주는. 걔네들은요, 뱀 있잖아. 요이 굽기 이렇단 말이에요. 예? 그렇게 보면요, 뱀, 뱀 비고 자요. 이렇게 뱀, 이렇게 독 비고요. 또 뱀은요, 머리를 배위에다툭 올려놓고 지도 자요. 그럼 걔네들 눈에는 뱀이 징그럽게 안보이는게 그렇잖아요. 더군다나 뱀이 징그럽기만 하면은요. 뱀끼리는 어떻게 연애해요? 뱀의 눈에도 징그러울 거 아니야. 근데 뱀끼리도 다 이쁘니까 그중에도 뭐예 미남, 미녀가 있을 거 아니야. 지들끼리도.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새끼도 낳고 그렇지 지들끼리도 징그러워. 그러니까 그런 게 전부 분별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분별을 앞세워가지고 일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분별을 해서 이걸로 시작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뱀이 어떻게 생겼냐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예, 풀이 어떻게 생겼냐가 중요한 거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괴로움,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니까 모든 것이 이렇게 생긴다면 괴로움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다 이거지. 이렇게 차, 이제 설명을 해 들어가시는데 고그 설명은 한 10분 쉬었다 하십시다. 아까 말해요. 아까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그죠?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다. 다 외우셨지 벌써? 이것이 일어나므로 저것이 일어나고 이것이 멸하면 저것도 멸한다. 다 외우셨잖아. 그걸 이제 굳이 한번써면 차유고 피우, 참우고 피무. 차기고 피기, 참열고 피멸. 또 간단하죠. 어려운 한자도 없고. 네? 자그럼 모든 것이 말해 모든 것이 이것이 있든지 이것이 일어나든지 해야 뭐가 생긴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지금. 그렇다면은 모든 게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부처님의 깨달으신 내용이에요. 네? 경전에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내용을 이렇게 표현해서 우리한테 말씀하셨다고요. 그래서 이것을 이것을 흔히 연기 연기라고 그러는데 이걸 연기의 정의라고 그래요. 네? 이렇게 돌아가는 그 이치는 연기법이라 고 그러고 네? 이렇게 돌아가는 세상의 이치는 연기법이라 고 그러고 이렇게 표현된 말은 말은 연기의 정의예 그럼 연기라는 말이요 연기 이거죠 연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연으로, 예? 인연으로 생기한다, 이 말이에요. 인연으로. 그래서 이, 저, 불교에서는 인 자만 써도 연을 포함해서 쓰는 경우가 있고, 연 자만을 써가지고 인을 포함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보통은 생기하는 걸 과로 봐가지고, 한간에서는 연기라는 말 대신에 인과라고 많이 쓰죠. 그런데 불교 용어로 쓸 적에는 인과보다는 연기라는 말로 표현을 한다면 연기. 예? 이제 불 불질러서 나는 연기 말고, 예? 예? 연기라고 표현하는 거기 자, 모든 것이 이럴진대는 물질적인 것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것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끝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중요한 건 뭐냐. 풀이 어떻게 생기냐, 나무가 어떻게 생기냐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어, 내가 가지고 있는, 우리,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괴로움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이거 있죠, 이거. 어? 이 피. 앞에 게, 앞에 게 원인이 될거 아니에요. 뒤에 게 결과가 되고. 그래서 이거를, 이거를 괴로움으로 놓고 보자, 이 말이에요. 괴로움. 예? 그런 괴로움을 대명사로 표현할 때 노사라고 표현하거든 또 이걸 가져가 또 정확하게 해석하신다고 늙고 죽는 거다 이렇게만 하시면 안돼 예? 중생이라는 존재가 가지고 있는 온갖 괴로움을 몽땅 합쳐서 대명사로 표현할 때 노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런 괴로움 여러분 생각이 어때요? 그런 괴로움이 왜 있는 것 같아? 너무 고차원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 예? 그냥 쉽게 생각해. 왜, 왜 괴롭느냐. 예? 뭐, 그게 철학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왜 괴롭냐. 예? 그냥, 그냥 괴로워. 왜, 왜 괴롭긴 괴롭죠? 안 괴로우시면 여기 오셨을 리가 있나? 음. 왜 괴롭냐. 그냥, 그...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라니까. 왜 괴롭느냐? 살고 있으니까 괴롭지. 뭐왜 괴로워?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네? 아, 살고 있으니까 괴롭지, 살고. 아, 요만한 애도 괴롭다는데? 그러니까, 이게요, 부처님이 깨달으신 거는 엄청나게 그 힘을 들여서 깨달으셨지만 깨닫고 나서 허신 말씀은 세상에 있는 이치야. 그죠? 그러니까, 괜히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라고. 앞으로 저하고 시간에는 아주 쉽게 생각하셔야 돼, 눈에 보이는 대로. 나 이제, 이 또, 딴데좀 갔다 와야겠네, 딴 데. 예? 딴데한 2, 3분 갔다 옵시다. 예? 옛날에 어느 스님이 말해요. 이렇게 이제 유랑을 하다 보니까 절터가 기가 막힌 남자터가 하나 있는데, 돈이 주머니에 0원한 장이 없는 거라 거기다 암자를 짓고 싶은데 예? 더 보니까는요 거기에 엄청나게 구부러진 소나무가 하나 탁 서있는데 너무 멋져 옳지 저 소나무가 암자를 짓게 만드는구나 이래가지고 탁 방을 붙였어 예? 내가 있는 곳에 엄청나게 구부러진 소나무가 있는데 예? 바른 그림자가 나타나는 수가 있다. 바른 그림자. 그래서 누구든지 그 구부러진 소나무에 바른 그림자를 땅바닥에 착 그리는 사람은 낸돈에 배를 주겠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돈 놓고 돈먹기로 몰리거든. 아침서부터 사람이 몰려와. 그게 도, 스님 돈 받고 있는 거야. 가서 그려라 이거야 바른 그림자만 그려라 이거야 그럼돈두 배로 준다 이거 카본이 구부러져 있고 가본이 구부러져 있고 그냥 계속 돈 받는 거야 그래서 이제 돈을 세어 보니까 이만하면 암잘질만 해 <웃음> 이제 그만 해야지 그런데 마지막에 이만한 동자가 하나 왔어 이건 그림자도 안쳐다보서니돈 내놔 이렇게 딱된 거야 네? 이게 네가 달래는 거냐? 네 스님이 달래는 거냐? 우리 스님이 그만하래요. 아, 그렇지 않아도 이 사람은 자네가 끝이네. 더할 일도 없네. 예? 그래서 그, 스, 그 스님이 암잘 줬대. 사실인지 아닌지는 몰라. 그런데 왜이 사람들이 돈만 내고 돈을 못하겠어요또 어렵게 생각하시죠. 또 어렵게. 왜 거짓말을 그게? 아, 그 그러니까 바르게 그려도 아 스님이 보고 있는데 아무 튼그리면 되나? 예? 그러면 돈을 타가야 되면 돈도 못 타가? 뭘뭘못 벗는데? 그러니까 크게. 다른 분 의견은 없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너무 어렵게 생각을 해서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구부러진 소나무에 바른 그림자 그랬거든. 스님은 그 말밖에 안 했어. 그래서 바른 그림자 그려라 그런 거야. 그런데 돈 내놓고 다 그냥 갔어. 한 사람도 돈을 못 하가고 마지막에 동자가 와서 스님 돈 주세요 한 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돈못 하간 그 사람들이나 여러분을 비교하면 좀안 됐지만은 <웃음> <웃음> 아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 네? 한번 생각을 해. 이게 자기 욕심이 앞서면은 일이 안 되게 돼 있는 거야. 소나무가 이렇게 구부러졌으면 그림자가 구부러지는 게 정상 아니야, 그렇죠? 그럼 소나, 구부러진 소나무의 바른 그림자는 무슨 그림자야? 그렇지! 다 제대로 봤잖아. 다 제대로 봤잖아. 그런데 구부러진 소나무의 바른 그림자 해놓으니까 는 돈을 준다는 바람에 이런 그림자가 생기는 줄 알고 팽날 쳐다보니 나오나 이게. 그니까, 러 지가 바르게 봐놓고, 지가 바르게 보는 거를 틀렸다고 지가 그런 거야. 누가 뭐, 뭐 뭐라 고 그랬나? 맞죠? 그니까, 러 어렵게 생각하면 일안 된다 그러잖아, 내가. 그니까, 앞으로 구부러진 서나무에는 구부러진 그림자,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냥. 그렇지, 제가 뭘 질문을 던지니까, 저 사람이 질문할 때는 이게 아닌데, 이러지 마시란 말이야, 이러, 이러, 이러, 이러면 일안 된단 말이야, 이게. 예? 안 그래요? 봄에는 꽃 피고, 가을에는 낙엽 짓는 게 정상 아니에요. 그죠? 렇 제가 무슨 봄에 눈 내린다는 얘기를 할 거야. 여름에 무슨 얼음 온다는 얘기를 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 항상 겪는, 겪는 그 얘기로 풀어 가시자 이거예요. 그때 중생이나 우리 중생이나 똑같잖아요. 그냥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 그죠? 한 초등학교 한 1, 2학년 정도 생각만 하시라고. 괜히 내가 어느 대학 출신인데 그러지 마시고 좀. 예? 네?